안녕하세요 준안입니다 오늘은 패션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보셨듯이 저에게 처음으로 의류 광고가 플렉이라는 브랜드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바로 착용하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시죠 먼저 룩북을 보시면 첫 페이지부터 라츠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요 라츠는 플렉에서 새롭게 전개하는 프로젝트성 레이블입니다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라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번 룩북을 통해서 공개한 게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컨셉은 Lots of People인데 디자인은 미니멀하면서도 다양한 스타일링을 통해서 일상 속의 여러 사람들을 대변하겠다 아닌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들 을 보시면 되게 심플하지만 품질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제가 라치가 프로젝트성 레이블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플렉이라는 브랜드에서 1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트렌드에 맞는 핏과 워싱을 개발하는 데 특화된 게라치거든요 이게 실제로 국내에서 봉제 작업도 하고 수작업 공정도 고치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격만 딱 들었을 때는 좀 비싼 거 아닌가? 싼 편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품질을 고려했을 때는 가격도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져온 제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룩북을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주력 상품이 데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데님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했습니다 순서대로 크롭 테이퍼드 문나잇 워시드 와이드 문나잇 워시드 와이드 블랙 워시드 제품입니다 먼저 크롭 테이퍼드 문나잇 워시드 제품을 살펴봅시다 우선 전반적인 라츠 제품이 오호 YKK 지퍼를 사용해서 데님 원단과 매칭을 잘 이루고 있구요 데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로듐 컬러의 캔턴과 리벳을 사용하여 모던한 느낌을 완성했습니다 이 제품은 데님 본연의 컬러의 자연스러운 워싱감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라츠 시그니처 로고를 넣은 직조 라벨과 가죽 라벨을 연결한 점이 주목할 만한 디테일입니다 딥한 블루 컬러와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레이시한 컬러감 덕분에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에서부터 여유있게 테이퍼드 되는 핏이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스타일입니다 밑위와 허벅지가 여유있어서 착용했을 때 편안했고요 슬림 핏이라 다리도 길어보입니다 어떤 옷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컬러톤이고 트렌디하면서도 빈티지한 바지인 것 같아요 다음은 와이드 블랙 워시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허리 부분에 자수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데미지 워시 공장을 통해 거친 느낌으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모던한 블랙 컬러로 최적화됐고요 지그재그로 자수가 되어있는게 귀여운 포인트입니다 스톤 워싱 기법을 활용했고 부분적으로 핸드 터치를 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힙부터 밑단까지 여유있게 떨어지는 와이드핏입니다 밑위가 여유있고 과하지 않아서 편하게 착용했고요 신발을 살짝 덮는 기장감이 포인트입니다. 캐주얼 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포멀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은 와이드 문나이트워시드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리 자수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거친 느낌을 내기 위해 이 제품 역시 데미지 워쉬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청량한 컬러감과 레트로한 느낌이 돋보이는데요 지그재그 자수 포인트도 들어가 있어요 와이드 문나이트 워시드 제품과 와이드 블랙 워시드 제품은 제품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이 제품도 와이드 핏이라 전체적으로 힙부터 밑단까지 여유있게 떨어집니다. 또이 제품은 전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소장가치가 있는 제품 같아요. 실제 착용했을 때 신발을 살짝 덮는 기장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요 과하지가 않아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라츠 제품의 전체적인 핏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어, 제첫 유튜브 유료 광고였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코디해본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